아 카트가 시급하다, 이거. 카트 구하러 갈 겁니다. 카트 모드도 해놨는데, 마트를 털어야 돼요, 카트 할 거면. 응. 와, 이거 옮기다가 다리 부러지겠다, 부러지겠어.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하십시오. 아, 우리가 많이 먹어오긴 했구나. 여기 존나 욕심쟁이였어요. <웃음> 잠깐만. 뭐, 뭐, 여기 여기도 식당이 있나? 왜요? 아, 배고파서. 아 먹을 거요? 아, 여기 일단 자판에... 초콜릿이랑 이런 걸로 일단 버티시고. 나중에그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난로 있잖아요. 음... 그거 갖고 와서 해야 돼요. 주변에 나무 캘때부터 찾아보시는 게 나을걸요? 아 망치 넣어두십시오, 그거. 공사나 하게. 음...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그게 없네, 식당이 없네. 나중에 공동묘지 남좀 만들어놔야겠다. 어? 왜요? 왜? 갑자기. 아, 앞에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어제 무덤 만들어갖고 묻어야 돼요. 안 그럼 병 걸려요. 일정기 사용법 너무. 호사나게 나무나 좀 개다 주십시오 빨리. 음.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왜왜 죽을 것 같아요? 예. 양파를 썩었어요. <웃음> 저는 아, 가슴 가슴이 적었어요 가슴이. 아이씨. 적 난국이다 진짜. 너 예방약이랑 백신 넣어놓을게요 저기 중간에. 아저 있어요. 있어요. 아전 지금 없안 쓰니까 이거 넣어. 아, 들고 다녀요 혹시 모르니까. 그 뭐냐 의약품 있잖아요. 여기 네. 다 넣어버려요. 일단 예비로 남는 거 하나씩은 넣어놨는데 네. 중간에 그냥 보고 넣어놔요.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뭐냐 뜬금없는 거만임데요막총 넣는 데다가 막 그런 거 넣어놓고 이러면은 헷갈립니다. 아예. 오케이 오케이 그정도만아닙면 돼요. 같은 종류끼리만 넣어놔요. 그래야 좀덜헷갈려 총기 손질도 아까 찾던 거여 넣어놨어요. 네. 그걸로다 어, 옮기고. 무슨 거? 슬슬 이제 안 아파가는 거 보니까 다 나은 거 같은데 한번 뜯어볼까? 뾰락한다 그럼. <웃음> 오, 사라졌음. 오. 오. 웬일? 한 번도 한 번도 치료 안 하고 다 사라졌음. 오 웬일? 아스덴골. 여기 근데 화장실은 있을걸요? 물못 쓰는 데가 없을 텐데. 1층에 화장실이 1층에 화장실이던데. 어 2층에도 있어. 요 됐다. 어물 걱정은 없네요. 아 어차피 뭐 앞에 난로만 가져오면은 물 끓여 먹으면 되니까 아 어,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웃음> 쟤에물통도 만들고. 어야되냉동고도 뜯어와야 됩다다 음, 냉동고 냉동고랑 쓰레기통도 뜯어와야 되고 와뭐뜯어도도도도도난로도도어도야도도도도도도도 <웃음> 불걱정은 없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된것 같습니다. 저에서 파밍용 차량을 하나 구해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수리해서 큰거큰거 다닐 때 써야 되니까 음. 야 욕심의 끝판왕이다 이거 아이.. 조 쳤어. 네.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네? 아 제가 타고 있어서 그래요 금방 내립니다 망치 차 들어왔어 하는 겸에서 탄저좀 들고 올라가고 나중에 이거 탑박스 이거 하나 가져와요 이거 특집 음... 이거, 이거 존나 편하다니까요 카트급이요 생긴 게 너무 뭐었다가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 솔직히 그렇네. 생긴 게아 네. 관짝을 등에 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했지 너무했지 이지 우리는 그걸 편견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 와 근데 옷한 진짜 많다 네 박스 뜯지 말고 그냥 넣어버려요 아 다쳤네 쉬. 먹을 거 구하러 또 가야 되예레이난 음. 목공 뭐 책좀 읽읍시다. 자 담배 하피곤야겠다 지가 지금 음. 소리 지릅니다. 아 깜짝이야. <웃음> 말해도 놀랍니다, 스니어 <웃음> 아까 그 연구소에서 왼쪽이잖아요. 이러면 외우기 쉽네. 음아 그러네. 무수에서 왼쪽 여기까지 올라갔네? 어, 위로 파밍할 수 있네요 요 위로 올라가면 근데 다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저거 못뭐 만들어요? 못 만들죠 나무 이어갖고 붙여야죠 그니까 러나무 바닥 이어서 붙이면 되잖아요 네, 나무 해갖고 일단 붙여봅시다 저 위로 파밍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저기 먹을 것도 찾아와야 되니까 먹을 거랑 발전기 그리고 냉동고 한두개세개 그 다음에 농사지을 거, 씨앗, 네, 뭐그 정도, 그리고 그벌목도끼 이런 거. 그런 걸좀 챙겨 와야 될것 같습니다. 문맥만니었으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네? 책 읽고 있을 때 같이 책 읽으면 되는데. 아, 제가 그래서 옮기고 있잖아요, 어?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옮기고 있잖아요. 그 뭐냐 그냥 뭐 만들고 이러는 거는 그냥 제가 하고 캐오고 네. 잡아오고 이거는 네? 캐오고 <웃음> 잡아오고는 단어님이 합시다 그래요 네. 물고기 잡고 뭐 이러는 거야 뭐 시간 싸움이지 뭐. 담배 안 떨어졌어요? 담배, 담배 많아요. 많아요? 네 담배 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시체 뒤지면 음? 담배 많이 나왔던데, 1월 디빌 여유가 있었어요. <웃음> 그냥 한번 시 보는 거죠. 지나가면서 어... 야, 시체를 들다 볼 여유가 있었다니, 이건 또 새로운 거구아 기름통은 그냥 차에 냅두는 게 낫죠. 응, 음, 그렇죠? 공간 좀 여유 되시면은 아 근데 그 드는 순간 무거워서 못 당겨요. 음. 그냥 그좀 이따가 예비용 차 하나 구하러 갈때네 음. 그때 그쪽으로 그냥 옮겨 담고 저일물병으로 넣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웃음> 네. 물병 컨트롤 하면 돼요. 물병 어차피 저 여섯 개 있으니까. 와, 물 그만이 갖고 다녀. 예? 네? 아물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아 이게 높은 갈증이랑 대식가는 진짜 나 만들게 아닌 것 같아. 괜찮던데 나눔이요 응?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 너무 많이 먹어요. 거의 뭐 진짜 먹방 스트리머급이에요. 어. 계속 먹어. 총한 다섯 발 쏘면 먹고 다섯 발 쏘면 먹고 이칸다니까요. 그냥 그 뭐야 열량 높은 거 그냥 한 번에 때려 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최대로 때려놓고 한번 싸우고 어. 나면 다시 배고프. 그건 좀. 있지. 아 스트레스. 그래도 이거 그 오줌 싸는 거 그거 없어져가고 다행이다. 와는 그게 진짜 짜증 나는데. 스트레스 받죠. 그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계속. 씨. 뭐만 하면 계속 오줌 찌리고 슬프다. 그러고. 지가 찌려놓고. 씨. <웃음> 일단 제작법을 조금 뭐야 뭐 위에 뭐 오는데? 좀비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네 아 가서 죽입니다 배낭 부착품 같은 걸못 만드나? 아 내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딱 해갖고 기아노메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자 왜.. 오왜오노 응? 어 놀래라 씨 오는 줄알았는앞앞에 한놈 와있년에 1년에 아, 1이면돼 도구는 년에에다가 넣어 중에 광부 모자 좀 가지고 오는 게 낫겠네요. 왜요? 그 후레시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 그렇긴 하죠. 그 모자 쓰면은 F 누르면은 그냥 모자에 있는 후레시 가지고 비추거든요 앞에. 그거 몇개 만들어 갖고 쟁여놓고 배터리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음. 귀찮아서 그것도. 아 이제 절반 읽었네. 와나 지금 미치겠다 이거 책 읽는 거. 인내심에 한계가 온다. 이거는 한국 사람 정서에 맞지 않다. 아 맞다 갈때 프로판 통 있으면 프로판 통도 챙겨야 됩니다. 어... 저희 이거 1층 다 용접해버릴 거니까. 모모필한 거예요. 프로판 통 그리고 뭐 그... 금속판. 금속판. 네. 네. 토치는 있으니까 저희. 네. 토치는. 그 뭐야? 차에 있는 거 기름통 빼고 다 뺐어요. 네. 나다 쓰리 빠가요 그냥. 숲... 안에 책 있는 건 그냥 나 바닥에 던져버려 음, 저기 숲속인 데서 아무래도 좀 오는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다 나무 빼면서 그냥 아, 파밍할 때가 지도를 봐도 위에 다리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네. 위쪽에 달동네가 하나 있어요 여기 위쪽으로 저거까지 걸어가야 되나? 아니다. 차 끌고 가서, 어차피 두 명이니까 사람이 그죠. 응. 차 끌고 가서 제가 배선 따고 네. 차 하나 가져온 다음에 파밍 시작합시다. 운전할 수 있잖아요. 초보 운전이라도 그죠.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걸어간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그게 진심이신가요? 아유. 걸어가면 되죠. 걸어가면 되죠. 그죠? 가면 되지. 여기. 아, 또 힘든 길을 선택하시네. 음. 일단 주유소는 저기 저기 저기 있고. 주유소도 가깝네요. 생각보다. 연구소 위쪽에 있네요. 주유소가. 오, 어, 그러면,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나쁘진 않. 일단은 이거 다이어 간다. 와, 페이지 넘기. 왜 이렇게 정성들여서 잃는거야? 케이터 안 죽었으면 솔직히 인지달 필요 없거든요? 왜, 왜요? 왜 <웃음> 케이터 안 죽었으면, 아까 목공 7렙이어가지고왜 <웃음> 이렇게 높아요? TV 버스니까요 어, TV 버스 그 7렙까지 올라요? 거의 7렙 8렙까지 올라가죠. 아,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 이제 안 죽도록 진짜 존나 살려야겠다 단우님을 던져주고 나는 턴을 맞춰야 돼. 여씨 풀숲에서 좀비가 있네. 흔들흔들하네. 나는 저희 침대도 가져야 됩니다. 침대, 난로, 그리고 발전기 한두개 침대, 난로, 발전기 올라갑시다. 아, 내려가, 내려가 되겠다 발전기부터 고한다 생각하고 내려갑시다 음. 여기 앞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자 귀찮다 저 시야만 가린다 어 좋습니다 아이씨. 나무 벤다고 그와 갖고 환경보호하네. 이들이 엘프요, 어? 엘프여. 어? <웃음> 아뭐만 배놓으면 그냥 제가 톱질할게요 어차피 목공렙에 올려야 되니까 어.. 네 많이 안 오네 여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배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좀배워다 먹을 거 구하러 갑시다 예 네. 식량이 없다 식량 여기 또 나무가 있네 좀안돼요 나무 응. 한동안 실컷 해 했고만 <웃음> 뭐야? 창고? 뛰는 놈 있다 조심조심 갑시다. 어유, 맞네. 박스 필요한 거오 브로콜리 챙기면. 어? 여기 안에 샷건으로 머리를 날려버리 갑니다잉 응? 양동이. 라이터. 파이프렌치. 어휴 쒸기 콘도끼 챙겨놓을까요? 어, 허리가 안나가네 뭐가 없다 창고에 이렇게 뭐가 없노 동네 주민들 다 오네 다 와. 나 말했잖아 이거 그냥 쓰면은 동네 주민 다 부르는 꼴이라고. 나좀 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뒤에 오우씨 깜짝이야. 오우씨 오. 나 제명이 못 산다 나 진짜. 나만 겁나 노리는 거 같아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엇까야 진짜. <웃음> 몇 발을 박아야 깨지는 거냐? 디디 디디 아씨 아니 나만 문다니까 어가야 호스트라서 그래. 그런가? 호스트인 거라서 그런 게어디있어요 어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앉아 있어봐야겠다. 이거는 분명히 내 존재감이 너무 세다. 어... 아이씨, 딱 잠깐 뻗자마자 손 물렸네. 야 스트레스. 아 이게 아홉 발을 다 쏘면은 그 엑스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아니요. 아홉 발을 다 박으면 그 마지막 장전모션 때그 펌프 액션 하는 것 때문에 장전이 느려진다고요. 음... 그니까 러 여덟 발 쏘고 장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로 빼야 돼. 아또 느려졌잖아. 공사하 제가,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어떻게 이렇게. 책임질 거야 이 젖같은 띠점들 아 이거 진짜 단단하다 뭐야 안했왜 죽었어 아까 총 깔겼잖아요 저희가 아 어, 대응망치 있네 어쩐지 체력이 겁나 많더라 쓸데없이 자이 뭐하네 억아나 어, 오늘 계속 억가 당한다 많고 많은 사람이네 <웃음> 아, 야아 뭐가 많아요 좀... 딱 둘인데 아이 제발 다느님 아. 좀 물어 많이 물렸어요. 지금 가슴 물려갖고 손이 나만 하질 않아요. 손이 어? 아니 방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밑에 있었는데 위에서 달려온 놈이 저한테 달려드는게 <웃음> 이게 옷까지 이게 싸 옷까지 가까운 놈부터 물어야지 애들 옵니다. 더에이는놈뭐 네. 아니란가 얼을게좀 없나? 먹을 거좀 있습니까? 저한테요? 예. 응.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매우 앵그리한 상태입니다. 억까 당해서. 저도 배고픔 상태인데 시체 드시면 뭐가 나오나? <웃음> <웃음> 초코바 들고 있네. 없나? 뭐 좀? 내려가서 먹을 코부터 잡읍시다 일단은 여기서 뭐 금속판이든 뭐든 나올, 나올 것 같지도 않아 이거 창고가 창고가 아니네 밑에 아파트 있거든요 아파트 가서 먹코것싹 털어 옵시다 통조림하고 음. 이제 저는 앉아서 다닐 겁니다 아 쫄보 다 됐군요 쫄보죠 당연히 아니 띠좀이 나만 노리는데 쫄보가 돼야지 확인하게 되네. <웃음> 아, 동네 사람들. 챙겨놔야 돼. 어, 화장실. 와. 어, 통조이 많구만. 다 뜯어 먹어요 그냥. 바로가. 액젓 막 이런 것도 있네 액젓을 생으로 네. 먹나? 미친거죠 아옷다 뜯어졌어 또난 미치겠다 진짜 옷 갈아입으면은 하루를 못가 예인병 아이 손님 오네 하이 유리병, 만화책,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챙겨야 되나? 비디오 테이프요? 예. 네. 그 저번에 말해드렸잖아요. 목공 몇 이런 어... 거 챙기면 좋다 원. 어? 현관인가? 어. 어 엘리베이터도 있네. 엘리베이터 못 하네. 오시 깜짝이야. 네. 어 예. 은 동네방네 그냥 음, 동네 사람들 다 모으는구만 또 큰일났다 큰일났어. 다 모으는 거죠 뭐다 같이 다 같이 그래요 다 같이 하는 거 좋죠 음. 좋은데 당신이 억울할 거면 제가 물린다고요 스님. 어? 어이. 듣고 계시냐고요? <웃음> 든든합니다. 아, 든든하다. 어, 거의 그냥 어, 고기 방패야. 든든하고만. 저 어디 보자. 에, 아, 몰라. 다 체크. 잼. 아, 깨졌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 못하겠어요 야..이 무슨 미친 억가야 오 응? 어, 깜짝이야 지나갔어. 야 이거 뭐집다 무너지는 소리 나요 스님? <웃음> 어디 계세요? 예? 1층에 있죠. 그래요? 저 2층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위에서 천장에서 부서지는 소리 난다고요. <웃음> 위에 만나오네. 음식 챙기라니까 이 양반이. 뚫어 뻥, 형이 챙해야 되겠다. 뚫어 뻥은 왜요? 으응? 에이, 잠깐만. 통조리부터 좀 챙기시오. 얼른, 얼른. 안거데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왜? 2층인데, 그냥. 아, 여기. 여기. 뭐 깨진 소리가 나는데 1층 몇 층까지 있는 아파트지? 한 3,4층까지 있을 겁니다 아이 무거